에에에 풀스 풀스 파이브 사랑해 음, 절대 와이프한테 걸리지 않을 거야 와이프가 집에 없을 때 잔뜩 해줄게 풀스 파이브 내 풀스 내 풀스 파이브 어디있어 아, 분명히 해뒀는데 아, 설마 여보, 여보, 여보, 왜 여보? 혹시 뭐, 저기 1층에 게임기 같이 생긴 거뭐 그런 거본적 있어? 그 공기청정기 같은 거산거 거 있는데 하나? 아,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몰래 산 게임기 말하는 거야. 헉? 그걸 어떻게 전에 몰래 숨기는 거다 봤지? 응? 그그 그, 그래. 어 그래. 어. 어내 내가 미안해. 그래도 내가 용돈은 모아서 산 건데 그거 어디 있는지 알수 있을까? 당근마켓에 팔았어? 어 당근마켓에. 음, 40만 원에 팔았어. <웃음> 그거 플스5야. 어떻게 40만 원에 팔아?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건데. 미안한데. 매일 주말에 애들이랑 안 놀아주고 게임만 할 거잖아 그 꼴은 내가 죽어도 못 보지 그래도 그거 100만원짜리 인데 당근밖에 거래한 사람 누구야 빨리 번호 줘! 내가 빨리 전화해봐야겠어! 혹시 플스5 사신 분이죠? 예 정말 저동한데 와이프가 상의 없이 게임기를 팔아버린 거라서요 환불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도 안 써본 새 상품인데 제가 100만 원 주고 산 건데 솔직히 40만 원에 판는 와이프가 너무하잖아요 같은 남자로서 이해하시죠? 제가 차려뵙고 게임기 받을 수 있을까요? 음... 근데 그건 싫은데요? <웃음> 근데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게 저도 한 프라보 모아 산 거고 제 보물 1호인데 제발 제발 돌려주세요 제가 40만 원꼭 올려드릴게요 에 근데 그거는 아저씨가 결혼한 잘못이죠 까클이 빙뻑 메롱 잼민이가!! 아 여보 그러고 있지 말고 나 설거지만 하는데 좀 도와줘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사기도 없이 풀스를 판매할 수 있어!! 뭐야 아직도 그것 때문에 삐진 거야? 당신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비싼 플스를 샀으니까 나도 다시 판 거야 상의만 했어 봐 그건 맞아, 맞아. 인정하지만 하지만! 내 물건이잖아! 내 물건! 아! 여맨씨 내가 이번 달은 돈 아끼자고 했지? 근데 그 약속을 깨고 상의 없이 100만원짜리 플스를 산건 누구지? 하지만 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100만 원플스를 40만 에을 판다는 게 인간이 할 짓이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돈 아끼고 있는데? 당신이 비트코인에다가 천만 원 넣어서 돈다 잃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사지 말라고 했지? 어, 어, 맞아 그건 미안하지만 플스는 별개야. 어떻게 나한테 끌어 수가 있어. 상의도 없이 그렇게 판매할 수 있냐고. 뭐가 별개야! 내가 사지 말리.. 어? 투자하지 말자고 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지금 우리 뚱뚱굶게 생겼다고! 아, 아이 몰라! 으이, 으이, 으이, 당신 나친 거야! 거기 있는데 몰랐는데요? 모르고 쳤어? 미안! 뭐야? 미안 보고 있는지 몰랐네. 뭐? 당신 설마 아직도 그 풀스 때문에 그래? 뭐? 아직도 그거 풀스 때문에 그래? 아 유치하기는 유치하기는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지, 어? 피켜 아! 막하지 말고 아주 그냥. 엄마 아빠 뭐야 완전 유치해. 하 급하다 급해. 응자응 자. 아? 아 뭐야? 왜 불이 꺼져? 아이 누가 끈 거야? 혹시 당신이야? 불 켜줘 나 무서워. 여보 불키라고 이렇게 <웃음> 유치하게 나올 거야 누가 먼저 유치하게 했는데 아주 웃기셔 웃기셔 아나 무서워 우야후야후야 뿅뿅뿅뿅뿅뿅 뿅뿅뿅 뿅뿅 뿅뿅 야야야뿅 뿅뿅 뿅뿅 뿅뿅 뿅뿅 뿅뿅 뿅뿅 뿅 그거 잠깐 아빠 빌려주라 그래요 땡큐 아왜 이렇게 빨래가 많은 거야 오르지. 야, 고기, 고기, 기기뭐라오죠뭐라오죠고고기기고고 야 리아야 어너 잘됐다 그 장난꾼 총 어? 엄마 좀 줘봐 빨리 예 <웃음> 내가 진짜 가만 안 뜬다고 했어 와봐 와봐 와봐 그만! 그만!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어, 뿅? 어, 어. 엄마 아빠 똑바로 풀 받아요 어른끼리 왜 싸우고 있어요? 날 비안. 아, 하지만 아빠가 먼저. 아하. 어? 저다 어? 화해하세요. 여보. 미야. 미야 미야. 미미 미. 나도 미미미 미간에 미. 당신이 먼저 썼잖아. 나 절대 사과 못 해. 나도 절대 사과 못 해. 어, 어떻게 풀 수... 나 상에 없게 버리지가 있어! 그럼 비트코인에 천만원 꼬라박지 말고 가! 흥! 흥! 와... 하흥돋돋 <웃음> 당신 오늘 산속에 계시는 외할머니 보러 가는 거 알지? 빨리 가자고! 흥! <웃음> 나도 알고 있거든요? 아이 좁아! 저로안 가? 아이 좁아! 에이, 아! 아이 진짜 거치장스럽게 진짜 진짜 저게! 같이 가! 대체... 언제 처리되려고 저러나? 아, 적당히 해라잉? 아, 진짜 비키라니까! 진짜! 아, 당신이야말로 비키라니까! 아! 진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눈을 턴진다 이거지? 그래, 한번 오늘 여기서 결판 내자! 어? 음음 어? 여보 지금 뭐하는 거야? 그거 그거 짱돌이야! 어? 어 미안요 아, 눈을 던지려는 게 잘못 던졌네요 어, 당신 나라 아주 작 죽이려고 환장했구나 아 어? 할멈 저거 좀봐 둘이 아주 좋을 때야 그러게요 아주 영화 속한 장면이에요 에 그러게 둘이 아주 보기 좋구만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말이야 <웃음> 아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이러다 죽겠어 <웃음> 아지 <웃음> 치가 치가 어가 그렇게 큰 눈덩이를 던지면 아 아유 할머 아주 보기 좋은 커플이야 우리 젊었을 때도 저렇게 했는데 음... 음. 어떻게 눈덩이로 날 찍을 수가 있어? 당신같이 폭력적인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 <웃음> 당신 자, 여기 필스 내가 다시 찾아왔어 여보? 나랑 못살겠다고요? 그러면 당신 거다 가지고 이 집에서 나가! 음... 알았어 그럼 내 플스랑... 그리고... 음, 음, 음, 음. 엄마 아빠는 정말... 어마... 당신은 왜 날... 껴안는 거야? 당신도 내 거잖아 나가더라도 당신도 가지고 나가야지 뭐야... 부끄럽게... 정말 부끄러운데 여보 정말 내가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내가 더 미안 뿅 <웃음> <웃음> oh, oh, oh, oh, oh. <웃음> <웃음> 구독 뿅 좋아요 안녕 <웃음> <돌악> <Advance> <돌악>